Party. 그래서 저희가 클럽을 갈 거예요. 제 친구들이랑 그래서 오늘 클럽 갈때 화장 어떻게 어떤 화장하고 가는지 보여주려고 Get ready w 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완성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이제 바, 바로 생얼이 나올 건데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 보셈!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라셨죠? 지금은 이 팩을 하고 있고요 팩한번 씻고 와서 화장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이제 기초부터 아니 아니 기초를 스킨은 발랐어요 스킨은 발랐고 지금 여기 왕건이가 나있어가지고 싸증이 나요 음. 근데 일단 눈썹 정리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 갔을 때 눈썹 문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피부가 이런 게잘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남아있는 그 모양대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그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눈썹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났고요. 얼굴이 불긋불긋하죠. 요즘 밤을 너무 많이 샜더니. 피부가 거지가 됐어요. 아무튼 처음으로 저는 투페이스 헤어버 프라이머를 발라줄 겁니다. 한이 정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쫀득쫀득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하드를 발라줍니다. 하드는 엄청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이똑똑토페이스의 버니드 스웨이 저는 샌드입니다. 그리고 세포라에서 나온 이 파운데이션 브러시 47번이에요. 이거를 네, 여기 47번이라고 써있죠. 이걸로 파운데이션 이렇게 한 거를 한번더 펴발라 줄게요. 이렇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눈썹 로레할 건데 브라우 스타일리스트 딥 파이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 제일 어두운 색깔 씁니다. 다크 브루넷. 다크 브루넷 씁니다. 그냥 요거 요 뒷면 있잖아요. 요걸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웃음> 이모 때이뭘때 미쳐버리겠네. 이거 뭐죠? 저는 좀 약간 이 산이 있는 눈썹을 좋아해서 이렇게 높인 채로 이렇게 라인을 일단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코코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틀은 잡혔죠. 그거를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채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쪽게 해볼게. 요 그럼 눈썹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컨실러로 밑에 좀 정리해줄게요. 컨실러는 어... 핏미가 로레알인가? 메이블린인가? 메이블린 메이블린 핏미의 컨실러를 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샌드입니다. 샌드 그냥 요거 이렇게 해서 저는 컨실러를 제 피부 이 톤보다 조금 밝은 색을 써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보시면 많이 다르.. 다르.. 다른단, 다르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눈썹 밑에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겁니다. 뭐 어, 이런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웃음>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아까 그걸로 그럼 어, 손가락으로 다음에 저는 섀도우를 할건데요. 오늘 제가 생일파티고 클럽을 가니까 좀 이쁜 드레스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좀 눈화장을 딱 쉬게 해볼게요. 근데 드레스가 약간 검정색이라서 아마 스모키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컬러팝의 I think I love you라는 팔레트를 쓸 겁니다. 색깔은 이렇게 색깔들이 있어요. 요, 이것도 컬러팝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로 베이스를 이 색깔, 어, fancy f a c e 는 색깔로 두덩이, 눈두덩 두덩이, 눈두덩이를 칠어,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아직은 뭐, 눈이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음, 조금 더 두꺼운 브러쉬로 검정을 해봐야겠어요. 저도 새로운 시도인데, 조금 망음아파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예들 보면, 이 검정색 있어요. 이 검정색은, 롤 브레이크라는 건데,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 판다 아니야? 아이라이너 번진 것 같아. Oh my god. 어떡하지? 쏙불가아 이거 어떻게 살려지 약간 저승사자 같은데 다져. Oh my g o 와우, 저스 와우. 오케이, 아떡하 제가 맞다, 그 DM이나 메일로 되게 뭐 내년 학기부터 새 학기부터 MCP 다니게 됐다 뭐 이렇게 어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설레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여러분 모두를 만날 기회, 기회가 있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 나왜 저래? 어머, 나왜 저래? 어머,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아 미쳐나 봐나 진짜 검정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쳤어 미쳤어 그러면 좀이거를 구사일생을 시켜보게 반짝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거 해볼게요 아 요거랑 네, 요거랑 요거 섞어줄게 아무튼 네, 화장 하고 있었는데 얘나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생일 선물을 <웃음> 줬어요 생일 축하해! 여기! 고마워! 고마워! <웃음> 너 근데 되게 많다 팔레트가 그니까 <웃음> 아 고마워 아 <웃음> 고마워 나 열어본다 설마 <웃음> 설마 네이키드야 <laughs> o h my god What the hell Oh my god Yay That is so pretty Yay Thank you Thank you t h o h n o h my god This is so prett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ll g 시작했잖아 거울 돼요 야근너 이거 카메라로 아니 핸드폰으로 찍는지 몰랐어 응나 핸드폰으로 나도. 찍어 그러니까 원래 카메라 인데 카메라 고장 났어 어. 다음 레블론 컬러 스테이 샤프 샤프라 아이라이너 아무튼 그 다음에 애들, 아, 애들, 애들 지금 사인시켜줘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와 있고, 요한 명이 너무 약이 있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클로벌가 아렌 거니까. 아무튼 저는 안녕하세요. 어머, <웃음> 아! 아무튼 이 레블... 안녕하세요. <웃음> 이 레블로네 그 뷰러로 여기를 한번 집어줄게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텔레스코픽 이것도 노래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저는 이거를 지금 3년째 쓰고 있어요 자 눈썹에 별로 없어가지고 응. 해줄게요 열과 성을 다해서 아무튼 섀도우로 조금 고친 다음에 다시 이제 떨어진 여기 가루 떨어진 거 고치려고 음.. 컨실러를 한번더 더, 이렇게 해줄게요. 아까 그 컨실러로 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보통 이 뷰티 블렌더를 물에 젖혀서 하던데, 근데 저는 물에 부, 젖히면은 내 파운데이션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화장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 파우더? 파우더랑 브론징 컨트롤링 할게요. 파우더는 엘프. 이 파우더가 싼, 싸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전체 얼굴 전체 다 그냥 다 찍어버릴게요. 브라우를 이제 아, 고정을할 건데요. 그거는 베네피트의 24hour 브라우셀을 이거. 꿀가슴인거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은 이 파우더들을 그냥 이 파우더 브러시로 이렇게 또 베네피트의 홀라 이걸로 얼굴을 깎아버릴거예요 일단 해주고 컨투어를 다음에 브론징 이 <목소리> 여기라고 이렇게해 줬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코를 만들어 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코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이제 하이라이터, 마지막. 하이라이터. 아나스타시아 베버리힐스 에메르즈블레 하이라이터입니다.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하이라이터 그 브러쉬, 이건 엘프 건데 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에 한번 끝에 한번그 다음에 여기 광대한번 이렇게 해줬어요. 입술 무슨 색 바르지? 눈이 진하니까 좀 약한 거 바를까? 바이트 뷰티의 글레이스라는 색깔 립 라이너로 입술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입술보다 좀 바깥쪽 라인으로좀 두툼하게 이렇게 해주고 입술은 세포라 컬렉션의 레비렌트 시리 이 색깔을 발라줄게요. 네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올게요. 부비 <laughs> did you go to Japanese? No, I'm, I'm Japanese? Korean. Korean? Yeah, yeah. Okay. Yeah. Okay. I kind of noticed that a, a little a c c o m e point. How did you notice by? I mean, Japanese. Accent? Well, excuse me, because I am a man of the world. I've traveled. I've been nice, <laughs> oh, so. okay. So, where are you from? Panama. a ah, s e e Sí, sí. A, mí, a mí me í mí me encanta el, el, el, el, c ó m o se llama? El barbecue, el Korean barbecue. Oh, oh yeah. Oh. Encantado? Encantado. Encantado. <laughs> <laughs> your pronunciation <laughs> is fantastic. Thank you.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I'm sure. <laughs> Muchas gracias. Sure. And hey, you girls dance salsa? Any chance? Oh, salsa? No. Do Not even a chance. Do you want to learn? Of course I do. All right. Send me a text. Me a Send me a text. We're gonna go next week. Okay. Next week? Deal. Next week. I won't be here though. That's true. We'll, we'll be in Korea. Oh, but when are you coming back? Oh, in September. <laughs> that's okay. I'll wait. o k a That's okay. when the school starts. So, are you girls sophomores, juniors, or seniors? We're, We're becoming, becoming a sophomore. Yeah. Become, oh, I know. No, just, you don't look that young. o Your fingers w o u make a problem. <laughs> no, that's true. That's true. And because you know, your heroes are developed. Thank you! So 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습니 o m e I was born and born and born and born and born and born in the club. The first club I was in the United States was in the United States. So e w a n e i e i r s t p c e i was n t h I t e 어 저는 내일 또 저희 동아리 위위안부 그 인식 향상 이벤트가 있어서 빨리 씻고 자려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 다음에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